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3절을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놀분>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일어. 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과아과 과아가 있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하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 네 번째 천사까지 해서 나팔이 네번불리었죠이 본문에서 이제 나팔이 몇번 남았어요? 세번 남았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데 아마 일곱 번째 나팔은 끝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세 가지 화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 볼게요 요한 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주의님의 어, 계시가 있지 아니하는 굉장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한번 어, 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세 가지 화.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작을 수 있는데, 어, 전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한 장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우라고 하죠. 오우, 오우, 오우 하죠. 영어로. 세 가지 화인데, 첫째 화는, 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어, 불리는 게 이제 첫째 화죠. 여기에서 뭐예요? 구장 1절로 12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예, 아볼론이 등장하죠.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하고, 무적행이 열리고, 아바돈이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 그 짐승. 자, 근데, 자, 지금 보면, 황충들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다섯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죠. 괴롭히게, 괴롭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이 참 재밌습니다. 그 이, 지금, 이, 지금, 아볼론, 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게또 어 13장에 자세히 나오죠. 여기에서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 13장을 보요 바다 짐승이 성도들을 사로잡거나 죽이죠. 땅 짐승은 바다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화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짐승의 등장이죠, 사실은.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 짐승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섯째 나팔에 이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챕터 9장 13절로 11장 14절인데 보면, 둘째 와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둘째 화인데요. 유브레드의 강에 결박된 네 천사들, 이 사람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죠. 이 결박이 풀어졌고, 2억 명의 이제 마병대의 수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무정행에서 올라온 지수, 누구예요이 아볼론이죠, 이놈. 아볼론 이놈이 또, 바다에서 온 짐승이죠. 이놈이. 이 증인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3.3일 그러니까 반나절 후에. 근데 이두 증인은 부활해서 승천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마 지금 둘째 화의 기간이 이건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 같아요. 이걸 이제 유추해서 그래 보면요. 자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은 보면 이 재밌는 게 이리스톤 끝났다라는거죠 이게 나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마소라 사본 어, 또 이제 NIV 버전 모든 버전의 어, 챕터 21, 21장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올 때도 이리스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제가 패시타 버전이 있죠 어, 가장 공신적인 패시타 버전에는 이리스톤이 나오질 않아요 자, 저는 이리스 돈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화가, 어, 세 번째 화가, 화까지 다 끝났다.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자,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리스 돈이 나와요. 이게 끝났다. 자, 그래서 보면,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의 주, 주로 주안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에서는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곳 둘째와에서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가 이 일곱째 나팔 때 짐승이 심판을 받는데 그 일곱째 나팔에는 우리가 일곱 대접 지금 대접 심판도 여기에 넣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 그래서 보면 자, 일곱 주화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여자와 영의 이야기도 나오고, 영의 말씀도 나오고, 14만 4천도 등장을 하고, 세 명의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는 말이 있죠. 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꼭정의한테지금 하는 말씀 같아요.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다. 네, 바벨론은 일곱 번째 대접에서 망하는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나와요? 17장에서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접재앙은 주로 말씀드렸듯이 짐승왕국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뭐냐면 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 및그 우상에 절한 자들의 우리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대접주양이 보면 주로.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자, 그러면, 어, 짐승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이제 대순교, 하비스트, 밀추수가 있고, 다음에 심판, 뭐죠? 그, 포도, 포도를 이제 틀어놓고 밟는데 그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게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챕터, 16장에 부터 이제 7대접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우리가 화를 중심으로 화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 기시로좀 본건데요. 이제 화라는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화때 누가 등장을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볼론이 등장을 하죠. 둘째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유브라드의 전쟁도 있고, 두짐승이 죽음 승천, 뭐, 1260일이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활동들이 좀 보여요. 다음에 여기 셋째와에서는, 전국에는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죠. 대승교와 심판. 바벨론 멸망 일곱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주해서 며칠이 있어요? 1260일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한때 타임 두때라고 했는데 타임즈죠 타임즈 한때 여러 때 반때 그 다음에 바다에 짐승 곤세기간은 몇 달이에요? 마 42달 자 이렇게 돼있다 보니 우리가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전히 좀퀘스천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대접심판을 어떻게 보면 셋째 화에 일곱째 나팔 그게 넣어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여기에 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어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랩처 그러니까 이제 들림 받는 게 휴거가 일어난다 이것들은 좀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전에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뭐죠? 저는 그냥 짐승이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짐승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짐승이 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앞으로의 그살지상의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정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천상을 바라봐야 되죠. 아멘. 네, 천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그,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나리라고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여러 환경적인,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 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삶, 잠시 잠깐의 삶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대접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짐승왕국에 대한 지금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대접 하면 여러분 읽고 2대접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대접 이대 e j 대 a d a m a s h 다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 자 일곱 번째 대접 큰 지진이라고, 그 주고, 없어지고, 그그 하늘로부터 응. 그렇죠. 여기는 주로 짐승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마치 애굽을 심판했듯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 그 짐승의 표 받을 기회 있으면 절대 받으시면 안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기회가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아멘. 예, 굉장히 아예 성경은 대놓고 여러분에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말하고 있죠. 그 사람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을 어떤 심판이 아주 명쾌하게 일곱 대접의, 대접의 심판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참고로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어, 봐야 될게 그럼 새 화의 의미가 있죠. 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뭐예요? 야, 지금 말씀 드렸듯이 짐승의 등장과 짐승의 활동과 어, 짐승왕의 심판, 멸망이죠.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볼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활개치는 짐승일당은 뭐 한다는 거예요? 루시퍼 포함?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잘 세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짐승의 줄 서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줄 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멸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줄에 서실래요? 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하다고, 어 지금 당장 윤택하다고 이들을 따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면 냐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마지막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성경에 누구죠? 에서이죠에서 에서. 에서 얼마나 에서는 세상적으로 좀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셨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그 그 시간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의 찬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이렇게 카이로스의 타임인 거예요. 누구나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모든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화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셨죠? 성경의 목적이 내가 한때, 두때, 반때, 뭐 1260일 이걸 올바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때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크로노스하게 역사적인 시간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면에 있는 어떤 특별한 타임,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어,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고 싶은 건 우리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 베이스에는 성도를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셔야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사해서 나누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의 목적이 지식자랑을 위한 설교는 위험하거든요. 안되거든요. 그건 어디 다른 데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앞에 강단에 서신 분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 넘친 상태도 우리가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설교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이카이로스 시간 정말 놓치면 안된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외쳐야 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시간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자, 설사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이매 순간도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진실로 이때를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헬라어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헬라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계시죠? 자 지금 그 헬라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제가 발달되어 있어요. 시제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 어떠죠? 시제가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사실상 시제가 두 가지 있죠. 끝났냐, 안 끝났냐인데, 헬라어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제가 좀 발달되어 있어요. 같이 네,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자, 그러면 헬라어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류, 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윗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영어의뭐 땡큐나 이런데 이런 발음기호죠 얘가 영어로 가면 발음기호가 발음 되어버렸죠. 세타죠. 세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그마 보세요. 대문자는 우리가 숫자에 합에 많이 나오죠. 소문자는 이 시그마인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단의 끝에 오면 이런 형태로 쓰여요. 그 다음에 영어의 F에 해당하는 피죠, 피. 피, 영어의 P에 해당하는 게 파이죠, 파이라고도 하죠. p 로 하고요. 자 이것은 영어의 R이죠, 로. 로. 그 다음에 보면 미나 미는 쉽죠. M N 똑같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리지 영어 H인데 <웃음> 에타입니다. 읽어보세요 에타. 에타예요. 그다음에 얘는 장모음이고요. 여기 단모음은 뭐예요? 엡실론이에요. 얘 장모음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이 오미크론은 오의 장모 음 오의 단모음이에요. 이거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메가. 오메가. 오의 오의 장모음이죠. 그 다음에 키. 키좀센 예, 발음이고요. 얘 예, 키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기 히브리어에서는 하트 이죠 하트. 하트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두 가지 발음 발음교가 두 개인 게 뭐지? 크시, 크시. 예, 크스 크 발음이죠. 얘는 푸시. 푸시 여기는 푸스 발음이죠.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여기 예, Zeta Zeta 영어의 Z바랑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Lambda Lambda 영어의 L하고 똑같죠? L하고 Wipsilon w 위 발음 나요? w i p s 자, 예이 정도 보고 한번 저희가 이제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고데엘라엘는디간마랑 코파랑 쌈피라는게 있었어요. 이것들 없어졌죠. 그리고 거의 대문자가 안쓰인데 대문자는 사람의 이름이나 문단에 처음 글자에서 대문자가 쓰이죠. 우리 한번 쓰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거예요 이거 읽어보죠. 여기 알파 알파 앨, 배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델타 얘가 푸스 발음이 나죠. 에에 엡실론 에 엡실론 제타 제타 에타 에타 세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미, 미, 미. 미. 미. 여기는 헬라어 의미도 헬라어에는 숫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알파벳이 이것도 좀 유념해서 보고, 보시면 됩니다. 뉴, 뉴, 크시, 크시.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로 로, 시그마, 시그마, w Raw, Sigma, Sigma, Tao, t p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알파벳을 한번 써보셨어요? 다시 한번 써 보세요, 여기이 직접 써보세요. 알파, 알파, 베타. 서 읽으세요. 베타. 감마감마 델타, 델타. 에실론 엡실론 Z 에타 s i l o n 에 p 타 에타, 세타, 세타, 이오 t a 이ota, 카파, 카파, 람다, 람다, 카파, 카파,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o o 로, 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는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단어의 끝에 오면 이 형태예요. s 예요 영어의 s 와 똑같습니다. 형태가 타우 이우에세이키이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여러분 지금 대문자를 한번 써보세요 대문자를 한번 써보시는데 오늘이 알파벳과 이 발음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늘 하면 이제 못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써봅시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감마. 델타 l t a Delta, delta, delta epsilon, epsilon, epsilon, epsilon, Epsilon, Zeta, Zeta, zeta, eta, zeta eta, Eta, eta et theta, theta, theta, theta, theta, Zeta, t e iota, iota, Kappa, kappa, kappa Lambda, m b n Nui, kushi, kushi, omikuro, o m i k r o p p r o bro, sigma, sigma, 쿠시푸시 오메가, 오메가, 이 예, 대문자 다 써보셨죠? 자소문자 한번 써볼게요. 알파, 알파, 수면서 읽으세요.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엡실론 제타. Zeta Eta Eta Theta z e t a Iota Iota Kappa Kappa Lambda Lambda m B. Nui Nui k u s h i k u s h i Omicro Omicro p p ro o ro o sigma sigma a t a u t a u a e l e r w e c e r phi phi chi chi psi p omega omega 얘가 크시고요 얘가 크시고, 얘가 푸시죠, 푸시. 예. 자, 우리 발음을 보면, 장모음, 단모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그, 알파는 아 발음 나죠? 이오타는 이 발음 나고, 윕슬러은위 발음이 나요. 이세 개는 장모음하고 단모음이 겹쳐요. 근데, 예 발음의 경우는, 예 발음과 오 발음의 경우는 장모음과 단모음, 알파벳이 다르죠. 엡실론는예 단모음이죠. 그리고 오미크론은오 단모음이에요. 에타는 예 장모음이고, 오메가는 오 장모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중모음을 읽어볼거예요 자음이 두 개가 겹쳐서 오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음 한번 해보죠. 여기 아이. 아이, 아우, 아우,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여기 좀 주, 조심하세요. 엡실론하고 육실론이 같이 오면, 유, 유, 유. 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미크론하고 육실론이 같이 오면, 우, 오. 우. 오. 여기는 위. 위. 위, 위. 그리고 이제, 자음에 이제 강한 숨표가 오면, 이게 예, 강연승표예요. 이, 이 방향으로 이제 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때는 레마라고 읽지 않고 허레마라고 읽지 않고 허레마, 네, 네. 허레마. 네, 네. 자 그리고 시그마는 단어의 중간에 이 형태인데 단어의 끝에 오면 영어의 서하고 똑같아져요. 여기 읽어볼까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네. 감마의 뒤에 감마나 크시나 카파나 키가 오면 이 감마가 응발음이 돼요. 여기 보면 안겔로스가 아니라 안겔로스. 안겔로스. 간 감마 뒤에 감마 감마 카파 크시나 키가 오면 응발음이 됩니다. 한번 해 볼까요? 감마. 크시. 카파. 키. 이네 가지가 감마 뒤에 오면 응발음 이 앞에 감마는 응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자자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뭐죠 그 우리 다운포방이라고 해요. 다운표 이 방향이면 그냥 음가 그대로 발음해요. 읽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이온. 아이온, 아이온, 이걸 연한 순표라고 해요. 근데 강한 순표는 이쪽이에요. 여기에는 우토스가 아니라 후토스, 후토스, 후토스. 후토스. 후토스. 오미크론하고 입시론이 같이 오면 우발음이 돼요. 여기에 강한 순표가 있을까 후토스가 되죠. 얘는 휘오스. 휘오스. 휘오스는 휘어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들이죠, 아들. 자, 여기. 여기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흥미를 잃으실 것 같아서 뒤쪽을 좀 하죠.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해드렸고, 자 오늘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갑시다. 자 헬라어의 동사에 어떤 동사든 뭐가 있죠? 법, 따르요 법, 시제, 태, 인칭,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법에는 뭐가 있어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이 있고 시제를 보면 헬라어는 정말 시대가 발달된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발생한 시점과 밀접한 1차시제는 현재와 미래와 현재 완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발화시점과 거리가 있는 2차시제에 부정과가 단순과고죠 부정과는 단순과거로 부정과거고요. 미완료과과 과거완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또 어, 가정법, 명령법, 부정사분사등에서 동사는 시간의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의 의미로서 행동이나 상태의 단순한 발생이나 계속을 표현하는 행동의 양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이것처럼 딱 느낌이 오시죠? 아 이거 시제가 참 발달되어 있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태에는 어떤 게 있죠? 태에는 능동태, 수동태 여러분이 좀익숙 않은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자신의 행동을 다시 받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 개혁개정이나 이런 상글성경은 중간태적인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건 사실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런 시제 부분이나 이런 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이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게 더더 이제 원어음에 가각각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칭은 똑같이 영어랑 같이 1인칭, 2인칭, 3인칭 있고 수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보면 이것들을 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자, 동사 분석을 보면 동작의 형태를 보면 어떤 게 있죠? 따라해보세요. 진행 동작, 발생 동작, 완료 동작 왜 동사를 이렇게 다루는지 알겠죠? 동사가 그만큼 헬라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어요. 진행 동작은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헬라어는 미래 진행을 미래로 해서, 미래로, 어, 우리 용어로 고치면 미래로, 미래로 이제 고칠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도 현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미래 발생, 현재 발생, 과거 발생, 과거 발생 과거, 현재 발생은 현재, 미래 발생은 미래가 되는데, 현재와 미래는 어떤, 헬라어의 현재, 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행미로 의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는 거죠. 자, 과거 진행의 경우는 미완료 과거로 보면 되거든요. 미완료 과거, 과거로 보면 되고 이 과거는 부정과거로 있죠, 단순과거는. 자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현대인들한테 헬라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이 부분이에요. 현재 진행과 미래의 진행을 현재와 미래로 희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신 의미가 더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 굉장히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더 들려요. 자 완료 동작은 우리가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제일 우리 헷갈리는 게 진행 동작과 발생 동작의 미래와 현재 부분이 우리가 제일 헷갈린다. 근데 헬라어는 현재로 쓰여 있어도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어, 그냥 미래로 쓰여 있어도 미래 진행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에서 중간태와 동사에서는 특별히 현재진행, 미래진행이 현재와 미래로 해석이 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간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동사를 한번 보면 류오가 뭐죠? 리오풀다란뜻 영어에 루스죠 루스란 뜻인데 앞에 루이엄을 루이 루이 이것은 어간이죠 의미는 오죠 어 루요 헬라어는 그 기준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죠 히브리어는 과거죠 과거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예를 히브리어 식으로 해석하자면 히브리어는 기본 그 기본 동사 형태가 그가 풀었다예요. 헬라어에서는 뭐죠? 헬라어의 의미는 1인칭 단수 능동 현재가 기준이니까 내가 푼다 또는 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현재는, 현재와 현재 진행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리오 하면, 내가 푼다, 내가 풀고 있다. 두 가지 해석 가능해요. 읽어볼까요? 리오. 리오. 리오. 리오. 리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기 1인칭, 2인칭, 3인칭의 단수, 복수에 따라서 변한 데 한번 읽어보죠. 리오 리오 리오 루에스 루에스 루에 루에 리오멘 리오멘 루에테 알베테 리우시 리우시 카샤스 리오 루에스 루에 리오 리오멘 루에테 리우스 자, 리, 오미크론, 입실론 붙으면 우정 리우스이죠.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한번 쭉 발음해 보죠. 리오, 리웨이스, 리에이. 리오, 류오 리웨이스, 리에이. 리오맨, 리에텔 리우스. 리오맨, 리에텔 리우스. 헬라우의 그 경우도 문장이 주어가 없어도 이 동사의 폼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우리가 내가 푼다 하면 내가가 에고죠. 에고, 리오 하지 않고 리오 해도 내가 푼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왜? 이동사에 이게 다 다르거든요.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굳이 없어도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 뉘가 끝에 붙냐 분야, 안 붙냐 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그동 말씀드렸죠 동사의 뭐 형태를 보면 뭐 주어가 없어도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나는 나는이나 내가는 어떻게 해야죠? 읽어보요 에고, 에고, 에고, 쓰이, 응. 쓰이, 아우토스.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테. 아우토, 아우토. 이거 그냥 쭉 같이 읽어요. 그냥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터.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자 얘는 그가 그녀가 그것이자 그럼 복수 에고의 복수는 뭐죠 강한 손표가 여기 되어있네요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에고 헤메이스 에고 헤메이스 얘는요 휘메이스죠 휘메이스 스위 휘메이스 스위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예 그들이는 아우토이아이아우토이아우토이아우타이아우타이아우타이아우타이아우타이아우타아우토이아우타이아우타아우토이아우타이아우타아우토이아우타이아우타아우토이아우타이아우타아우토아우토스아우테아우토아우토아우아우 아우토의 아우타의 아우타. 아우타. 여기 보면, 아우토스가 복수가 되니까 뭐예 아우토이가 됐죠. 자, 여기는 그녀가는 아우테가 아우타이가 됐죠. 그것이는 아우토가 아우타가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아시면 좋고요. 자, 1인칭 단수, 현재가 그 헬라어는 기준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 내가 듣는다 하면? 아쿠오죠, 아쿠오. 아쿠오. 아쿠오. 아쿠오. 내가 듣는다예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얘는, 내가 세례를 듣자는? 밥티소예프티소인데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밥티소. 그들이 가르친다는? 이보 보니까 들이이 디다스쿠신 i z a Didas 이 o 디다스쿠신 i d a s Cousin Didas c o 내가 i n 다는사도 s 원 o u s i n Didas c o 스 s i 스 d i 스 에이스가 붙으니까 너저노. 2인칭에서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기억하시죠? 그 에이스. 자, 아포스텔레이스 우리가 본다는 보면 어떻게 해요? 블랙포맨블랙포맨블랙포맨 너희가 섬긴다는 엠, 엡실론과 위시론의 유저우 유? 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오미크로나가입슬는 우바름이 되죠. 뭐예요? 둘류태. 둘류태. 내가 지배하다 주관하다는? 퀴리유어퀴리유어퀴리유어 퀴리유어. 퀴리유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따라요 리오, 리웨이스 리에이. 리오 리오이스 리에이. 리오맨 리에테 루우시. 오맨이 붙으면, 아, 이게 1인칭 복수구나. 에테가 붙으면, 아, 2인칭 복수구나. 우시가 붙으면, 아, 3인칭 복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리오, 자, 이거 리오 리에스리이 리오 리에스리이 리오맨 리에테 루우시. 리오멘 리에테 리우스. 리오멘 리에테리우시자 보시면 여기면 보시면 리오멘 리에테 리우스를 보시면 오메니 붙으니까 우리가 본다죠. 에테가 붙으니까 너희가 섬긴다예요. 리오멘 리에텔 리우스. 우스인이나 우스인이죠. 우스이나 우스인은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리오멘 리에테 리우스, 우리 예, 우리 너희 그들 1인칭은 리오 류에이스, 리오 류에이스, 류에이, 그러니까 에이스 하면 뭐죠? 네,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미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리오, 류에이스, 류에이. 오나 에이스나 에이를 보고 1인칭, 2인칭, 3인칭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수 읽어볼까요? 리오맨 리오, 리오. 리에테, 리에테. 리우신. 리우신. 리우신 리우신 자 그러면 우리 너희 그들 이것을 이어미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이 계속 흥미를 잃지 않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 어, 받은 말씀과 헬로 하시면서 <웃음> 감사의 것들을 놓고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내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